오늘은요 가파른 척척산에 밭을 들리우고한국아 한국아 특히 오르거나 강하는 군인들과 모험가들의 모습이 열차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만주기차산에 왔습니다 이곳은요 원래 산세가 가팔라 군사 훈련 목적으로만 쓰려고 했지만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군 당국이 대미민 봉사 차원에서 단일 좋게 돌도 놓고 요 에나무 다리도 만들어 놨으며 밧줄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어 완주군이 계단형, 비그자쇠말뚝 등을 놓으면서 등산 좀 해봤다는 주민들이 안전하게벗수없으그 길이 아주 편했습니다 하하하하. <웃음> 야 물이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좋네요. 아, 장군봉 가는 길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장군봉 이정표를 따라서요, 마을 안쪽으로 조금 쭉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장군봉 가는 길하고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해골바위 갈림길에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먼저 장군봉을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해골바위를 경유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어, 비가 많이 오면 건너기가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홍시가 이어갑니다. 이정표와요 표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따라가면 크게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 때 장군모를 한안느길입니다 아, 이제 제대로 사행한 맛이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등산로는요, 정비를 비교적 아주 훌륭하게 잘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도 아주 안전하게. 잘되 있거든요. 새사슬도 있고요. 지금 안전노프도 있고, 디그자, 발판도 마련되어 있고, 아주 좋네요. 안전시설은. 아, 저 서로 한번 보십시오. 생명량이 정말 유대한, 자연의 신비함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바위 틈새에서 웬일을 자랐을까요? 무엇을 닮았을까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발질이매어져 있고요 밑에는 또 발판도 되어있고 어, 올라가는 안전시설은 진짜 끝내줍니다 맞아. 계속 안릉만 타는 게 안릉이고요. 아, 안릉은 저거밖에 없네요. 아 안릉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도 흔들바위가 있네요. 흔들립니다. 흔들려. 완전 <웃음> 유교훈련인데요. <웃음> 올라가야 되겠네요. <웃음> 아, 저희들이 마지막 올라가야 할 장군봉 정상이거든요. 오,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에, <웃음> 아, 진짜 유격장, 진짜 유격장입니다. 힘내라, 힘! 드디어 장군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아, 오늘 하자 저만 끝내줍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등록이거든요. 아유, 저기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2.4km 해골발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정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갈림길이 나오니까요. 바로 이쪽에서 좌측으로 표시를 잘 보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체 구간이 되겠는데요. 오, 완전 최고의 난코스인 것 같습니다. <웃음> 뛰드라 왔는데요. 오유. 그안전 시설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새 사슬에, 로프에, 에, 발판에다가. 예, 하늘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아유, 엄청 아찔아찔하네요. <웃음> 와, 뛰드라 장군봉. 예, 절벽 모습인데요. 해골 바이가왜 해골이 됐을까?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대로 육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장군 보이네요. 내려간 이쪽 길이더 미끄럽네요. 마사토 길이라서요. <웃음> 아찔한 길이 아주 연속입니다. 좋은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니까 진짜 걸을만합니다. 음. 아, 음. 음. 아, 이 높은 곳에 또 누가 또 정상을 또 쌓아놨습니다. 남금봉 멋지네요, 진짜, 장깐봉그 유만대를 코끼리가 태워보려고 했을까요? 코끼리 한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와, 해골바위. 머리에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해골바위 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골 보러 내려갑니다. 해골바위 연모습인데요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독특하게 생긴 장군봉이 명물인 해골바위인데요. 거대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 파여서 마치 해골모습처럼 보입니다. 타포이 지역, 즉 암석의 약간 부분이 풍화가 진행되면서 동그란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 형성된 볼집 모양의 풍화 혈이라고 하네요. 어 기괴한 또 발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분히 날씬하긴 씨 같은데 출사다리 <웃음> 등반 후면 하강 영레패아 엄청난 구간이네요. 에, 등산 로아이은아이라고다 막아 놨네요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쪽진 할머니 바위입니다 비슷합니까? 기암계석의 전시장 장군 뭔가요? 짜릿짜릿했던 암능길 그리고 해골바위 약 4시간 동안에 정말 아주 행복했던 짜릿한 기억에 남을만한 사냥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기가 찹니다